최근 중공은 코로나 외에도 체류탄 등 시위 장비의 수출에 이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에 양권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시켰는데 중공 항공기만큼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쿠데타 당일 중국 항공기 5대가 양권에 도착해서 물건을 하역했고 그 대부분의 하역 물품이 시위 진압 장비와 체류탄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군부가 시위대에 발포한 체류탄 탄피 표면에 중국어 간체가 쓰여 있었고 심지어 총을 둔 군인이 중국어로 구령을 외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영상까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시위대 사이에서 중공이 미얀마 군부와 쿠데타를 사전에 모의했을 개연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소한 중공의 도움하에 미얀마 군부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것만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위대의 사상자가 40여 명에 가깝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지금 시위대의 구호는 중국의 내정간섭 중단과 미얀마 양민학살 중단이라는 것인데 지금 중공은 미얀마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얀마를 영향권 아래 두려는 중공의 행위들 어디 미얀마뿐이겠습니까만 여러분은 이러한 중공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코로나의 발생을 숨기고 제때 팬데믹 선언을 할수 없도록 방해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그 원인을 제공한 나라라는 평가 중국은 화이의백도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기술을 절취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려 했다는 그러한 평가 이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에게 인격이 있듯이 국가에도 국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공위라는 나라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국격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마취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양심수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되는 그 인권유리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소문이 아니고 팩트라는 것은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고 있는 데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최초로 이러한 준공의 민낯을 전세계에 알린 인물입니다. 중공을 막아야 한다. 그들의 도둑질을 막아야 한다. 그들이 전개, 재계 학계, 예술계 등 모든 분야에 잠입해서 미국을 점먹고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백도가 설치된 화웨이발 5G의 스파이 행위와 기술 절도를 막아야 한다. 그들이 우리의 안방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보리스 총리도 유럽의 여러 지도자들도 팬데믹 이전에는 중국과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어떨까요? 겉으로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지 행동은 중국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외신에서 테드 크루즈 상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어정쩡한 자세를 규탄하면서 이것을 염려하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쓰인 글을 읽는 것은 뉴스의 사실감, 리얼함을 잘 살려주는 면이 있어서 영어를 좀 아시는 분에게는 그 워딩의 생생함을 느끼게 해주고 영어에 관심이 덜하신 분에게도 외신 뉴스의 그 자꾸 하나하나의 그 의도가 더 섬세하게 전달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드 크루즈가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사입니다. Biden Administration, Biden Admin so far has eased the pressure on Communist China. 바이든 행정부는 여지껏 중국 공산당에 대한 압력을 느슨하게 해왔다라고 크루즈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Uh, Senator Ted Cruz, 는레 a i s e d 경종을 올렸습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what saw so as a pattern of a systemic decision from the b i d 이 중국 공산당을 끌어안고자 하는 그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의 체계적인 그런 결정의 패턴으로 그가 파악한 것 그것에 대한 경종을 올렸습니다 So 여지껏 자, 테드 크루즈의 얘기입니다. Every action, 모든 행동이, every nomination, 자 모든 그 장관에 대한 어떤 지명, that we have seen from the nascent Biden administration, 이제 태동하는 Biden 행정부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해 온 모든 그런 그 장관의 지명 행위가, insofar as it concerns China, 적어도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has lessened the scrutiny, 세세한 조사가 부족하고 has lessened the sanctions, 제재가 부족하고 그리고 has lessened the pressure on communist China, 중국 공산당에 대한 압력이 부족하다라고 크루즈는 상원연설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We are seeing a steady and a systemic a t embrace of communist China.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포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그리고 That is dangerous. 그리고 그것은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That is dangerous for our nation.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위험한 것입니다. It is full-hardy. 그것은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크루즈 opposed. 크루즈는 opposed 크루저는 반대했습니다. The confirmation of president Joe Biden's pick 대통령 조 바이든이 선택한 for commerce secretary 상무 장관이죠.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장관이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장관인데 이 장관 지명자 Gina Raimondo라고 하는 이 사람을 조 바이든이 선택한 그것을 확인해서 찬성하는데 크루즈는 반대했습니다. 이 레이몬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who he 크루즈 자신이 믿고 있었던 바 중국 공산당의 최악의 요소들을 포용하는 쪽으로 돌진하는 그 행위에 가담해왔다고 그가 그렇게 믿은 이레이몬도이 사람을 하필 조 바이든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그를 인준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테드 크루즈가 왜레이몬도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이몬더, the governor of Rhode Island의 주지사였던 레이몬더는 has refused to clarify, 분명하게 밝히기를 거부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거대기업 하웨이에 대한 무역 제재 그 무역 제재를 지속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거는 말이죠. 분명히 밝히는 게그 사람의 소신일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상원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 질문을 받았는데도 애매모하게 얼범을 했다. 이거는 틀림없이 중국 화웨이를 풀어주겠다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고 중국의 군부와 연관되어 있는 이 화웨이를 풀어주겠다는 거나 다름 아닌 것으로 헤드 크루즈는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over the past two year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지나간 2년 동안에 걸쳐서 the department of commerce 상무부는 말이죠 placed Huawei 화웨이, 화웨이를 그리고 roughly 대략 150 of its affiliates 대략 150여개나 되는 이 화웨이 ]의 자회사들이죠 이 자회사들을 어디에 올려 놓는 것이냐면 on the sanction list 제재목록 위에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는 그렇게 올려놨단 말이죠 in a bid to cut the form from critical American technology and software 이비판적인라 뜻이 아니라 이건 critical은 지극히 중요한 이런 뜻로쓴 것입니다 지극히 중요한 American technology and software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 로부터 그 회사를 차단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록 위에 이 화웨이를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는 officially, 공식적으로 designated 화웨이 화웨이를 지정했어요. A National Security Threat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지난 6월에, 달 작년 6월에 달 그랬단 말입니다. 상무부 장관으로 인준을 받은 레이몬도 얼굴입니다. The Biden team 이 바이든 팀은 has projected a tough on China image.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이미지를 투사시켜 왔어요. 그냥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But 그러나 often remained elusive on details.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얼버무린 태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젠 부사키는 has described the two countries relationship 중국과 미국의 두 나라의 관계를 뭐라고 기술했냐면 one of the strong competition 매우 강한 경쟁자 관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트럼프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고 조 바이든은 중국을 경쟁자다 굉장히 다른 각도의 시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 경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것에 속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뭔가 중국에게도 화웨이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이따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While officials from both political parties, 그 양당의 관리들은 말이죠. Have mistaken Beijing as a friend. Beijing, 북경 당국을 친구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랬던 동안에 The COVID-19 pandemic, 이것이 has led the world, 이 세상 사람들에게 to see, 보게 해주었습니다. 뭘요? The systemic pattern of... A, 자, 어떤 패턴이냐면 lies and the deception and the death coming from the Chinese the communist government 중국 공산당 정부로부터 나오는 거짓말과 사기와 죽음의 체계적 패턴을 전 세계인들이 목격하도록 바로 이 팬데믹이 이끌어 갔다라고 크루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Following the pandemic. 팬데믹에 뒤이어서 The United Kingdom이죠. Which was on the path of allowing Huawei to build its 5G network. Huawei에게 그 영국의 5G 네트워크를 건설하도록 허용해 주는 그런 길에 서 있었던 영국은 awakened 깨어났습니다. To regime's threat. 그 정권의 위협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위협에 대해서 깨어났습니다. And 그리고 stepped back. 돌아섰죠. From the brink.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늦기 전에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크루즈는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 짐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도 전 세계도 트럼프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실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데 단한 나라 전 세계의 대통령들 가운데서 단한 사람만이 마치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김추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